세종시 마찬가지 예전에 2억 중반대 하던 아파트가 최고가가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다시 3억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매매는 무려 90건이나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50% 60%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2018년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다시 마이너스 60%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이런 거래량이 비정상적인 거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캡 투자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고도 정말 지금 자금이 안되는데도 결국 아파트를 붙잡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자에서 손해를 보고 매매가격 하락 때문에 또 한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여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은 평생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과는 관계가 없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빠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 6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무려 59% 하락을 했습니다. 세대수는 1388세대, 청수는 최고층이 29층으로 그래도 높은 청수에 들어가고 사용성인은 1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는 무려 90건의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반대에서 약간 후반대 정도로 거래량이 어느정도 있다가 최고가가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자의 금매물들이 나오면서 1월달에 3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가장 적은 평수의 23평 같은 경우는 예전 금액이 2억 중반대에서 최고가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량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있었다가 최고가 06,000 그리고 A타입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억으로 내려가고 있고 C타입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2억 후반대의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최고가 6억 5천 그리고 근자의 4억 5천에서의 더 이상 거래량이 없고 선3평 D타입 마찬가지 예전 2억 후반대에서 거래되던 아파트가 최고가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다시 예전 금액으로 내려오는 3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선3평비타입 거래량이 거의 없는 편이고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90건의 매물이 나와있다는 것은 더욱더 하락할 기미는 충분히 있고요. 큰 금액보다 더욱더 내려야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갭투자를 많이 했거나 영끌족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금액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구입을 해도 아직 상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어떤 누가 생각해도 내린다고 생각하지 오를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90건의 매물을 그냥 형식적으로 내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은 여기서 급한 분들은 이 금액보다 더 내려서 거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자에 구입했는 분들은 또한번상황가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이런 상황들이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오마을 4단지 세종2 편한 세상 프로지오데요 세대수는 1,258세대로 세대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사실 19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고층은 29층 그리고 현재 매물은 51건의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평수는 24평에서 35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 최하거래금액의 2억 초반대 그리고 최고가 6억 5천까지 거래하되었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B타입은 아예 거래가 없고요. 35평 A타입 마찬가지 예전에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11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근자에 5억 4천까지 다시 하락을 했고 35평 C타입 마찬가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예전 4억 중반대에 거래되는 아파트 마찬가지 9억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6억 중반대에서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35평 D타입 거래 없고 35평 B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가 5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예전 금액보다 더욱더 가격이 하락해야지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점에서 사는 분들은 완전히 고점에서 다 물렸는거죠. 예전 2019년, 18년도 그리고 20년도에 급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깡통정세나 갭투자나 투기세력이나 다 몰렸습니다. 그리고 현 입장에서도 구입을 해도 아직 5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구입을 했던 분들도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세 거리량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갭 투자를 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전세를 구입했는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억대의 아파트가 5억대까지 내려가는 아파트 정말 이게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부분 거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 입장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기미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설동에 위치하고 있는 철마일 7단지 램이 아닙니다. 세대수는 1328세대로 상당히 세대수가 좋은 편이고 청소는 29층 그리고 건축은 1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매매는 무려9한건이나 나와있는 상태죠. 평수는 23평에서 45평으로 건축되었는데 예전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초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19년도 20년 무렵에 미친듯이 상승을 하다가 5까지 억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3억 5천대 그리고 33평 A타임 마찬가지 예전 최악거래는 2억 후반대에서 최고가는 무려 다시 7억 초반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C타임 마찬가지 예전 2억 후반대의 거래금액에서 다시 7억 중반대까지 올라가다가 현재 다시 5억 4천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B타임 마찬가지 어, 3억 거의 초반이죠. 그리고 최고가는 또 7억 5천 대까지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22년 9월 이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40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이후 후반대에서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량이 없고 A 타임 마찬가지 3억 후반대에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다가 8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은자에 다시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2천에서도 가격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여주죠. 그리고 현재 매매가 99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래 금액이 더 내려야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이쯤에서 구입했는 분들은 또그쯤에서 구입한 상황이 되고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현 가격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야 거래가 될 것이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려울 1단지 대박 노블레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천세대가 넘죠. 그리고 고층은 29쪽으로 건축이 되었고 사용성인은 17년도에 중공이 났습니다 위치는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수는 25평과 34평 타입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죠. 기본 1억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최고가는 7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래량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는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비타입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억 대 초반대 시작을 했다가 최고가는 8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다시 4억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34평 에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져 있는데 2억 후반대에 진행이 되었다가 9억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사실 뭐 거래량은 기존에 적은 금액에서 거래량은 많았지만 은 계속해서 일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최고가 9억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내려오지를 못하죠. 왜 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살기 위해서 거래량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타입 예전 거래 금액은 2억 중반대에 시작해서 최고가는 8억 9천 거의 9억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매매가 55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에서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급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 전세 거래량이 많다는 건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갭투자를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타입 마찬가지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최고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대까지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갭투자가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었는지까지 확인이 충분히 되고 매매권도 55건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매물들이 쏟아지면 결국은 아파트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약간의 기대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빠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샘 3단지 모아 미래도 리버시티 아파트인데요. 세종시 아파트들 이름들은 대부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저도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또 유행이라 하더라고요또 살다살다 아파트 이름 긴게 유행 이라 하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세대수는 1211 세대 상당히 세대수가 좋은 편이고 고층은2 9층 건축은 16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뭐 위치는 뭐 소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모학종합건설 인데 뭐 처음 들어봅니다 평수는 34평에서 59 평으로 뭐 다양하게 건축이 된 평수고요. 예전 금액을 보게 되면 최하 금액이 4억대에 시작해서 최고가가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5억 2천까지 거래량이 보입니다. 여 그리고 38평 비탈 타 같은 경우는 예전 금액이 4억 후반대, 중반대, 뭐 초반대 다양하게 있는데 최고가가 11억 4천 8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현재 마찬가지 7억 2천으로 거래가 되고 나서 많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매물도 46건이 좀 나와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갭 투자에 쓸는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34평 A타입도 마찬가지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1억대 시작했던 전세 거래량이 3억 후반대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 갭 투자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4평 A타입 그리고 B타입은 또 거래가 없어요. 38평 A타입 거래가 없고 38평 B타입이 일부 거래량이 많고 매매 또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 최고가가 11억 5천에서 현재 7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면 현 입장에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또한번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시 자체의 갭 투자나 연결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천도론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천도론 때문에 거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 입장의 아파트들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갭투자나 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광역시나 아니면 아파트가 50% 60% 폭락하는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